말렙을 통해서 성령과 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방식. 요거 예전에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 정토신앙도 그겁니다. 나무함미타블로해 나무하미, 볼게요. 나무함미타불 한번 할 때마다 몰라로 깨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라를 좀 하셔서 깨어난 게 뭔지 알때 해보세요. 나무함미타불 하면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내 영혼에서도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처럼 성스러운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 되고 먼저 내 영이 영이 아미타불의 법신과 원래 하나니까, 아미타불이 내 법신이 되어서 이걸 자성 미타라고 그래요. 내 자성이 그대로 아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자성 미타가 돼서, 자영 차원에서 아미타와 한 성령이요, 한 영이요,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과 하나의 똑같은 지혜로운 생각, 자비로운 감정을 갖는 마음이 됩니다. 상상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성스러운 기운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나마함이 탑을 하는 거예요. 나마함이 탑을 하면서. 보호받는다고 느끼면서 나마함이 탑을 하면서 함께 한 영으로 깨어있기. 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생각, 자비로운 감정 품기. 한 몸이라고 느끼기. 내 몸이 부처님 몸이라고 느끼기. 그러면 내가 사는 세계는요. 그대로 천국이 되고 그대로 정토가 될거 아닙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한 성령 되기 한 지혜, 한 감, 자비로운 감정 하나의 같은 지혜, 같은 사랑의 마음 품기 내 피와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느끼기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내가 보호받으면서 이루어진다고 느끼기 이러면서 깨어있으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참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말랩, 성자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와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자와도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일상 살아가실 때 언제든지 나무함이 타버리건 예수님 한마디면, 바로 접속이 되면서 깨어나고, 내 몸과 마음이 다이 성스러운 기운으로 이렇게 정화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깨어있음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노는이 염불한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노는이 깨어서 염불하세요. 깨어서. 깨어서 염불하시면 이미 여러분 정토에 가 계신 거고 이미 천국에 와 계신 거예요. 뭘더 바라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어 이건 좋고요. 진짜 천국엔 제가 가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천국에 가. 아니 성령이 임했고, 불성이 임했고, 내 마음과 몸이 이미 무루의 마음, 무루의 몸이 됐는데 여기가 천국이죠. 이런 상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정토가 있어요? 다른 정토가. 탐진치 없는 마음이 그냥 정, 정토라니까요. 정 그러니까 깨어서 육바라밀로 마음을 꽉 채우고 계시면 여러분 이미 정토에 계신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틈이 생긴 거예요. 루. 틈이 생겨서 뭐가 좀센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번뇌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냥 뭘로 하시면 돼요. 또 내려놓고 또 깨어 계시면 돼요. 어떠세요? 좀더 재밌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거 합니다. <웃음> 저 같으면 이거. 아니, 하, 하나 더 선을 대놓는 게 좋죠. 성령하고 만나는 건 만나고 당연히 만나야 되고, 참나랑 성자랑도, 만렙이랑도. 여러분 어차피 게임은 만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드 마스터, 길드의 제일 짱이신 분하고 연결돼 있어야죠. 그냥 아이템도 주고 막다 법도 가르쳐 주고 해요. 여러분 게임 안 한다 그러면 와서 막 술이라도 사줄 거예요. 막. 좀 만납시다 해서 술도 사주고 아이템도 주고.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바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깨어서. 나무아미타불 하건. 예수님 자비를, 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힌두교 같은 분들은 옴나마 시바이만 하면 그게 일어나야 돼요. 한 참나, 한 마음, 한 몸, 그리고 한 세계. 우린 이미 천국에,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럼 여러분 사바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영혼은 이미 정토에 가 계신 것. 천국에 가 계신 것.